네, 아주 연주를 잘 들었습니다. 저희 마음에 힐링 되는 곡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연주를 지금 가와이 피아노 하셨는데요. 가와이 피아노로 연주한 느낌 좀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다 보니까 베즌도르퍼나 또 독일의 스타인웨에 굉장히 음.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은 뭐 야마라든가 가와이는 오히려 저는 친숙하지 않았었던 피아노인데 음. 오늘 쳐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터치감도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고전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빛깔을 가졌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영롱한 소리도 잘 라고 그전에 약간 그냥 선입견으로 갖고 있던 거는 가와이는 묵직하고 대신 소리는 뭔가 깊이감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 해보니까 굉장히 어 깊이 있는 울림도 있고 또 가볍게 터치할 때 아주 피아니스트가 컨트롤 하기 굉장히 좀 편했던 음. 피아노인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. 하여튼 올해도 좋은 요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